오 느낌이 있다 그죠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까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공주라는 곳을 처음 가는 거니까 어,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는 조금 해왔거든요 가서 뭐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설명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기차 타러 가보겠습니다 기차 운영하고 기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해. 세상에 이름 봐. 와이름 사실 저희가 여기서 이 공원 말고도 따로 이제 그 도교를 할수 있는 그런 체험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음. 그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폐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깝다 저희가 오늘 고생한 길에 좀조교를할수 있는 필요는 안녕. <웃음> 네 여기는 금악 생태공원이고요. 날씨가 좀만더 좋았으면 더 화창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저 여기 올라가요? 네 그래서 선택권을 좀 드리도록 아 선택권이요? 아 네네 저는 높네요 저도. 네 어우, 살짝 깜짝 놀랐어요 네. 네. 아 근데 좋다 뭔가 느낌 좋아요 지금 여기서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뭐 잠깐 벗어도 되지 않을까? 그니까 <웃음> 와... 오 어, 이거 마스크 벗으니까 진짜... 와. 냄새 금 화보죠? 네, 와 진짜 좋다 이거 냄새가 <웃음> 아, 저 원래 한라산 갈라 했는데 왜 그래 아 진짜요? 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... 한라산 좋죠? 밥 없을까요? 아, 아니요? <웃음> <웃음> 저는 케이블카 없는데 안 가요 <웃음> <나요. 웃음> <웃음> 설악산 같은 데 <웃음> 좋아해요 그래서 <웃음> 케이블카 딱 있으니까 아 처음에 대구에 막 팔공산 이런 거 <웃음> 어 여기가 훨씬 낫다. 와 여기 진짜 좋다. 이거 훨씬 좋다. 자 모델이 한번데주세요아 여기 이쁘다. 진짜 이쁘다 여기. 네, 여기 분은 천만 조회수가 나오신 분이에요. 네 엄청나신 분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부러워 죽겠어요. 오 이런 걸다 만드나 보다 이것도 직접 만든 건가? 어, 만아 그래요? 만든 거 아니에요? <웃음> 어 속았네요 <웃음> <저희가 한 70여 웃음> 정도 있어요? 아 이런 거재밌니공을 여기 떨어지면 일단 올려놓으면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? <웃음> 뭔가 여기 있으면 다 만든 것 같이 <웃음> 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상징 수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아 이렇게 아돈 줘야 돼요? 식당이 음, 특이하다 음, 자, 실시간 라이브 하시는 분들의 모습 <웃음> 네. 음. 어, 파전 아 어, 이걸 주시네 아, 아파음네 아, 여기도 가야 고, 여기도 다. 절 많고 많지 않아서. 진짜 오신 거야? 절거 안. 네. 공주 카페. 오, 여기 한옥이에요. 어, 진짜 한옥이네 여기. 오 느낌이 있다 여기 안에 되게 이뻐요 뭔가 <웃음> 지금 촬영하시느라고 바쁘신 분들이에요 네, 네. 혼났어요 네. 지금 이거 나온 지한 20분 됐는데 다 식었어요 지금 아, 시골에 맛있죠. 그죠. 그럼 따뜻한 걸 시킬 필요가 없다, 근데. <웃음> 아, 죄송해요. 두 번째 혼났어요. 오늘 처음 봤어요, 근데. 아니요, 지금. 거드나운데 오, 이거 크림이 아예 없잖아요, 거기에. 근데 크림 맛이 확 나요, 이게. 한번 마셔보세요, 이거. 아니, 요걸로 마시라는 게 아니라 요, 요거를 마셔보세요. 여기는 무령왕릉 백제의 25대 왕이시죠 17구에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서 6호와 7호만 벽돌 무덤으로 우리나라 유일하게 남은 벽돌 무덤 아까 전에 팜플렛 열심히 보셨죠? 아니 팜플렛 안 봤어요 인텔 봤어요 무령왕릉만 열어놨는데 거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간다 대신에 입장료가 무료입장이네 프리패스네요 여기. 여기는 세계유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 이 진짜 천마총이랑 비슷하네요. 근데 천마총 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아요 <웃음> 약간 이거 아빠 사진첩에서 문포즈 같은 데낌나무로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만든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파다에 세이 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. 이작품오 주신... 뭐예요 이거? <웃음> 이 작품은 특별히 사이언스 월드니라고 해서 과학과 예술가들이 같이 협업하는 그 프로젝트 작업이기도 해요. 자세히 보시면 지금 여기 하얗게 올라가는 연기가 바로 수증기입니다. 우리 가습기 같이 도 음... 많이 볼 수가 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작품은 왜 소금이냐면 지금 그 소금과 함께 이렇게 합쳐진 두 그루의 소나무가 보이시나요. 아 그러네. 오, 약간의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안고 있는 것처럼 될까 하나는 약간 소금 뒤쪽으로 이렇게 뾰족 서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. 네. 작가님이 이 공간에서 처음에 소나무를 바라보셨을 때 어떤 이런 봄의 형상을 떠올리면서 귀엽다. 여기도 곰 있네. 귀여운 거 보소. 와 예쁘다. 감정 1만 넣어줄래? <웃음> 아 <아름다워. 웃음> 마지막 일정이에요. 지금 사람들 다 지쳐가지고 뒤에서 천천히 오고 있어요. 여기는 메타세키아길? 양쪽에 이제 나무들이 쫙 있고 약간 산책로 같은 느낌이에요. 진짜 확실히 이런 큰 도시보다 이런데 오면 공기가 확실히 좋고. 사람도 적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막못 돌아다니는데, 공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는데 전부 다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. 원래 별로 없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별로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,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좀 알맞는 여행지라고 생각해요. 안녕. 모르는 사람, 모르는 사람. 네. <웃음> 와.. 색깔이 너무 좋다 짠. 하루도 끝이 났네요 내일은 또 다른 공주의 문화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안녕